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퀀텀 마이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포스톱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다시 나와서 정면에서 이제 헤이테이션을 계속 쓰죠. 헤이테이션을 계속 써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진짜 슈타이밍을 수비자가 잡기가 힘들어요. 속든 안속든 계속 끊임없이 써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슛쏠때 수비자가 수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헤테이션 한번 쓰고 컴이 생겼을 때 사이드 스텝백에서 슛을 던지는 상황인데 슛을 안 던지고 헤테이션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들어가는데 지금 의성씨가 속으셨거든요? 분명히 속았어요 원래 같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레어 하는 건데 바로 따라오시더라고요 너무 빨라셔가지고 빠른 거 플러스 힘이 엄청 좋으세요, 직접 붙어보면. 제가 여기서 막힌 상황이에요, 완전. 완전 막혀서 스텝으로 잡고, 유로 스텝을 해서 넣은 상황이죠. 저는 일부러 이 뒤에 발을 공항 같이 뺐죠. 빼서 이제 공 터치 못하게 좀 멀리 둔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쪽, 공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임팩트를 한번 줘야 돼요. 일부러. 이게 유인이에요. 주고 이, 여기서 잽 이후에 반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상대방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들어가려면은 몸하고 공이 같이 오죠 같이 올때 여기 무릎까지만 무릎이 더 넘, 넘어가면 다시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서 이제 내 무릎 안쪽까지만 공을 갖다가 다시 반대로 가는 상황입니다 임팩트 주고 들어가는 척 그래서 이쪽에서 슛을 던진 상황입니다 바디크로스잽으로 공간을 만든 거예요 공간을 만든 다음에 공간이 생겼으니까 크로스오버하는 척하고 다시 반대쪽 크로스오버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더블크로스로 크로스오버도 그냥 공만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고개나 몸을 더 가는 척을 하고 반대로 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두 가지 기술이 나와, 나온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공 잡고 있을 때 트리플 스렛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 컨택으로 내 공간 만들고 나는 피니시 비어 스텝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붙으시길래 바로 오른쪽으로 공간을 만들었고 이발이 자유롭죠 축발 쪽에 그래서 붙어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계속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상대방 타이밍을 끊어서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있는 발을 먼저 길게 뻗어주고, 뻗어주는 힘을 이용해서 공이 앞으로 오면 위험하니까, 로우로, 로우로 해서, 타이밍을 끌어서 들어간 거예요. 의성 씨가 따라오니까 컨택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땅 치고 왼발까지 딛고, 마지막 오른발, 오른발을, 오른발을 의성 씨한테 이걸러 컨택을 한 거예요. 컨택을 하니까 이쪽에 제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컨택을 하고, 컨택한 발로 이렇게 뜬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은 드랍슛인데요 저는 농구할 때 드랍을 항상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을 드랍 만들어야 할 상황에서 드랍 만든 상황에서 유성씨가 왼니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드랍슛을 한 상황이에요 드랍을 만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뒷발만 가져오면서 슛을 던진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도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처음에는 스텝으로 때리는 크로스 오버로 제낀 다음에 스텝을 늘려주는 익스텐디드 스텝으로 박자를 끄는 다음에 레어올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드리블 치고 의성씨한테 다가가야, 다가가야지 이제 기술을 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다가가죠 다가가고 두 번째 렉스를 넣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졌다 생각 판단이 딱 들어서 그때 짧게 때리는 크로스 오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레어업을 또 올라가면 되는데, 금방 따라오세요. 그래서 스텝을 늘려주는 익스텐디드 스텝으로 박자를 끊어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성 씨도 뜨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익스텐디드 스텝은 왼발 땅 치고, 오른발 캐치하고, 왼발을 그냥 정상적으로 앞에 디뎌서 레어업 한게 아니고, 오른발로 더, 오른발 한번더 늘려주죠. 늘려주고 떨어진 발로 다시 뜨는 거예요. 이번에도 드리블로 제가 좀 힘드니까 드리블로 타이밍 끊어서 들어가려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계속 이제 스스로 없도록 계속 재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타이밍 끊어서 들어가려고 내가 제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간격까지 왔을 올 때까지 드리블을 침착하게 치고 있는 더 왔을 때 들어가서 제낀 상황이에요 역시 빨라 무조건 따라오더라 좀비같이 공간이 떨어진 채로 따라오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파워 스텝으로 원투스텝으로 제가 같이 점프를 뛰면서 부딪히고 공간 만들고 레어업 하는 컨택 기술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고 떨어지길래 점프 같이 이제 저한테 뜰 거니까 제가 일부러 부딪히는 거예요 일부러 부딪혀서 파워를 얻어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성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나오는 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투. 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고 스루 언더. 그래서 페이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페이크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진짜 이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막힌 상황은 아니고 이 동작만 나와서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 동작만 나오면 돌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제가 만든 거예요 드리블로 흔들면서 상대방한테 다가가고 렉스로 드랍을 만들고 어느 정도 와서 드랍 만들고 여기까지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몰아놓고 그 기술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다가 그래서 또 따라오길래 또 도는데 있어서 헤더헤를 <웃음> <회의를> 쏜 상황이죠. <웃음> 처음에 치고 들어갈 때, 치고 들어갈 때 막힌 상황이죠. 막힌 상황에서. 각각에 붙어있으니까 비하인드 스탑을 했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공간을 좀 만들어야 돼서 레스를로 공간을 좀 만들었어요 근데 빌리야형이 따라오길래 따라오는 반응을 보이길래 페이테이션을 하고 크게 좀 큼직하게 좀숨는걸 보고 아 다음에 슛으면 되겠다 해서 완전 머릿속에 생각하고 슛을 쓰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리프트로 이제 저를 수비가 따라오게끔 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안 따라오면은 이제 슛을 던지는 상황이고 두 번째 방금처럼 똑같이 슛을 던지는 척해서 헤트테이션에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근데 영상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다안 속은 상황이에요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멈추고 다시 슛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인앤나우스로 상대방을 좀 어느정도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레그 크로스 다시 레그 넣었을 때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헤이테이션을 살짝 넣었어요 자세가 좀 스텝도 조금 떼지고 자세도 살짝 좀 낮아지고 그래서 수비를 한번 더 흔들어 놓고 두 번째 두 번째 레그 수를 넣으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내 헤이테이션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뒤에 발이 이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왼쪽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방향전환해서 들어가야지 상대방이 맞기가 힘듭니다. 자 이번 상황은 제가 리프트로 제 몸에 추진력을 좀 얻고 그 다음에 드랍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땅 뛰었을 때 드랍 만들었는데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져 있어서 저는 못 들어가고 다시 방향전환 하려고 스루까지 넣는데 그대로 간격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필요 없죠 그래서 수술 던진 상황입니다 포 어, 만들려고 이 영상의 반응이 좀 좋으면 나머지 정성조 씨랑 이동윤 씨 기술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 오늘 도움 주실 마이크를 소개시 <웃음> 오늘 도움 주실 마이크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도움 주실 <웃음>